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은 마음이 되게 아까 되기 싫어서 들었던 것 같은데 빨리 밴쿠버에 계신 패럿들을 만나서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아안 다치게 건강하게 또잘 해가지고 멤버들이랑 재밌게 이번 투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밴쿠버에 처음 왔는데 굉장히 호감이에요. 날씨도 너무 좋고 여유롭고 공기도 너무 좋고 넓고 되게 좋은 기억 많이 심고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행으로 오고 싶은.. 싶을 정도? 지금 만세 멘트 연습하고 있어요. <웃음> 한국에서 한국, 한국어 한국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영어 해야 되는가? <웃음> Oh m a n I love you! Hey, <laughs> you love the game? 주고 키워 주고 버스를 태워 주고, 나는 역시... 맞아... 일단 리허설로 몸에 열을 내고, 좀... 일단... 좀... 마사지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준영, 사 이렇게 보는 사람... 어렵지? 그지 w o t h r o u <목소리가> 어, 이거 콘서트에서 부르면 형이나 나랑 회연해. 예. 있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는 많이 못기 e x o n g is last. Our t song is the last. o next. The l song. So 잠을 못 자서 이래요 원래 이런 일이 아닌데 <웃음> 시차를 조금 <웃음> 힘들었어요 아, 아, 아, 오늘 제일 힘들어요 지금 3일째인데 첫째 날은 푸 자는데 둘째 날에잘못 자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새벽 3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났어요 한시간 1시간 한 자다가 일어났는데 계속 잘려고 노력하고 아침에 9시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심먹고 다시 10시 반에 또 잤어요. 11시 반, 12시 일어났어요. 딱한 2시간 반, 저도 잤어요. 음, 음, 어. 음, 어. 어. 도겸들 한번 가야죠, 이들. 그래, 난 근데 진짜 못봤 귀가 많이 자라는 거뭐 보여줘야겠다. <웃음> 아, 그러긴 너무 못했어. 근데 졌지. 우리 중에 아, 농구 누가 제일 잘해? 에잇, 위에스 엄청 잘하는 거야없 진짜... 농구는 그냥 베스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각 자기가, 시각 자기가 시각 잘하는 건데 그나마 승량 잘하는 건데 졌지 얘가 드리블이 좋은데 슛이 안좋 맞아, 정확이게골 밑에서 막다줬거든 이거? 근데 결과가 좀아 마무리가 아쉽다 이거 결과적으로 이 멀리서 그냥 딱 던지면 끝난 거 같아 드리 포인트 한면 2포인트가 바로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 <웃음> 진짜 <웃음> 리조 트 처음 <웃음> <좀 웃음> 시작하 <웃음> 거고 <웃음> <웃음>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웃음> 즐기면서 잘 해보자 나둘셋세아미안아 내가 지금 내가 제일 I don't want to w r i s e a a d i o n t do n t n o n m o n c e i m g o n n m o d i n g o d n 이 나이 있니까 힘들다고? 어? 나이에 영향이 있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나도 좀 있어. 그렇지. 너무 덥고 근데 더운 이유가 벤쿠버 캐럿들이 열기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웃음> 저희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정말. <웃음>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월드투어는 이제 밴쿠버로. 아, 그렇죠. 시작이 되었는데 어, 시작을 진짜 미친 듯이 너무 행복하게 네. 잘한 것 같아서. 캐럿들의 맞아요. 에너지가 네. 확실히 아니, 네. 진짜. 쿠버에서 저희가 시간이 좀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약간 좋은 척을 많이 쌓아서 그런 좋은. 좋은 네. 뭔가 에너지로 활동을 네, 맞아요, 맞아요. 빨리 올걸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이 처음이어서 벤쿠버도 처음 오는 건데 세븐틴으로서 그리고 이제 네, 미주 투어를 벤쿠버로 시작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투어를 잘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고 네, 아, 아, 정말 맞아요. 멤버들 힘내가지고 이번 우리 네. 투어 아주 그냥 버사 버리자. 오케이. 네. 자야. 다음 도시로. <웃음> 자, 다음 도시로 <웃음> 자, Let's go. Let's go. 여러분 짬튼. 아예 마지막이니까요. 빠이빠이. Okay, 멤버들 오케이 okay. 어, 오늘 시애틀 오랜만에 온거 맞죠? 오랜만에 yes. 왔죠. 오랜만에 온 김에 yeah. 오늘 시애틀에서 정말 아, 온 김에 시애틀 캐럿들 정말 감동 시켜주고 좋은 우리 애들의 에너지를 전달 시켜주면서 오케이 okay. 세븐틴 시애틀 이걸 보면서 오케이 okay. 어, 힘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웃음> 하나 둘셋케이팅미내 투어 okay. <웃음> 두 번째 지역 시애로입니다 <웃음> <웃음> 어제. 그제 그제 밴쿠버였고요. 오늘은 시애로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뭔가 더 뜨거워진 게 느껴져요. 더 뭔가 저희 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 따라오겠습니다. <목소리> 맞추고 있는 느낌 너무 즐겁고 어. 여의도 이 받은 에너지를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와! 준비된 나됐다 바람없는거아니야있어있어 아, 뭐, 뭐, 뭐, 뭐, 바람 이어 바람 쥐어. 바람 의어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쥐 바람 어어요요 h so so so so so i l d i 어 a 어 h i l l i e v a b l e I'm a c h l d I'm l I'm i a c l d I'm c l d I'm l I'm c d i a l e I'm a c h i l I'm a a l I'm c a c l i c d i l a l <웃음> 아니 내가, 내가, <웃음> 아니 나보고 뭐해 <웃음> <맞아. 웃음> 신나이 신남이 박자도 신남 안 맞춰, 어, 머리 좀 아, 보시 한번 아, 이건... 왜, 왜 위에서 왔을까? 갑자 레슬링으로 아, 무서워가지고 저못가겠나 잠뻔할 나 솔직히 좀피했다기 했어 마음에 그게 이 그때부터 인지한 게 So amazing, so perfect, so amazing, amazing, Spiderman 쉐어트리랑 s p 이 d e 이랑 진짜 아무 관련보어 야, 어메이징을 그래, 해야 그러니까, 해야 그대로, 그래. 그냥 어메이징을 지으니까 그대로 비논리적인 거야. 음. 아, 아 아니, 좋아요. 아, 아, 아, 아, 이영상 아. 찍는 아. 이바이 이 좋다. 너무 좋다. 무시해버리고우리그무시해버리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좋은가? 안 좋은가? Spider-Man! What? c h Chainboy? Choky m a Chainboy? 이게막 연락 와봐. 3온도가 너무 높아. 3온도. 3온도. 온도 3온도. 3온도가 3온도. 3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 어. 3온이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이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로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도가 3온그가3온 그런게 없어졌다. 오, 잘생겼어. <웃음> 오늘은 이제 오클랜드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저세 번째 지역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트 준비했잖아 그래. 아, 네, 잘하셔야 됩니다 네. 다치면 안 가요 뭐요? 12번 중에 3번째 오케이 <웃음> 4분의 1 <웃음> 하나, 하나. 오케이! Okay. 와, 저기 있으면 무대가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아. 저희까지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이잘 보였으면 좋겠,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음. you <laughs> 와, w o 습니다 오클랜드. Oh, 너무 감사하고, 구현할 yeah. 어, 수 있어서. Yeah. 너무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맨 클램 차우더, and powder of b r So nice, yeah. so delicious. Yeah. 다또고